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5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15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5회 대분류입니다. 세개 어,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가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지난 2차에 3그룹이 전멸을 했죠. 어, 물론 이게 2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어, 있는데 어, 1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출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출할 좋은 수가 있는지 어,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 여긴 대상수가 어, 이번주 7수밖에 안 되니까 어, 여기에서 어, 살펴보시면 어, 그 각자 가진 제, 아, 제에서 뽑아놓으신 자료하고 비교하시면 여기서 고정수 한수로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 3그룹이 이연멸되는 경우도 이제 지금까지 복귀 방송을 이제 쭉 봐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3, 3그룹이 이연멸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어, 그래서, 어, 그, 어, 이번 주또 전멸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고요.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이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여기도 없으면 기타 이러한 순서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3그룹은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였습니다. 아, 여기 3중복이, 어, 이번 주에는 가장 많네요. 아, 우선 먼저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없으면 기타, 이러한 순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3그룹에서 2중복이 현재 2연멸 중에, 여기가 4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연멸이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번 2차부터는, 어, 여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 대상수가 두 개밖에 안 되네요, 본체는요.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이, 어, 일반적으로, 어, 7연속서부터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6연속까지는 관찰을 했다가, 관찰하고, 관, 관찰하면서 하면서 관찰하, 관찰하다가, 7연속 되면 그때부터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특이 패턴이 다른 거,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 현재 퐁당퐁당 6연속인데, 이번 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해차에도 자료가 없어서, 안 올려드렸었죠. 있는데 이게 아직 7연속까지 잘하지 않아서, 지난 해차에안 올렸는데, 이번 2차에 아직 7연속은 아니었더라도 여기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대상수는 1, 22, 29, 40 이렇습니다. 이네개수 중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개 수일 때는 최장 13연속까지 간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기 6연속, 현재 6연속입니다.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 6연속 이하에서, 어, 이게, 조, 어, 사건이, 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어, 6연속이라서 필출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 이게, 어, 아, 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 아, 또 전멸, 아, 전멸에서 상황이 종료될 것인지는, 어, 아,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대분류 특이 패턴 방송을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크럽 어, 자리도 참고하실 분은 어,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